언니 이리 와봐 나할말 있어 음... 언니 그거 기억나? 처음 언니 학교 왔을 때 내가 언니한테 한국인이냐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요? 나 여기서 한국인 볼 거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었거든 근데 언니가 너무 한국인 티내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야 아저 사람은 한국인이구나 싶었어 그때 말을 걸까 말까 했는데 <웃음> 하길 잘한 것 같아 내가 그때 말안 걸었으면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쁘게 사귀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<웃음> 언니는 계속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한국사람 티 엄청내지 않았을까?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알아가다가 어떤 날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 어떤 놈들이 언니한테 찍접거리던날 그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기분이 진짜 못갔더라그 응? 순간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도 화가 났고 언니를 위해 숨는 건지 아님 나 때문에 숨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그 순간 할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언니는 다르더라 손딱 잡고 좀 비키실래요? 저이 사람 좋아해요 이 사람이 아직 절 간보고 있지만 제가 꼬셔서 넘어오게 할 거예요 와 이러는데 <웃음> 그때 진짜 너무 많이 반했어 언니 그래서 생각도 많이 있어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숨지 않게로 좋아하는 마음도 내 정체성도 숨기지 않기로 다 언니 덕분이야 내 삶에서 언니가 없었으면 어땠을까? 지금 이 시기에 언니 안 만났으면 난 아마 아니? 지금도 난 벽장 안에 있었을 거야 언니 나 이제 곧 졸업하잖아 졸업하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에 언니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언니도 나랑 같은 마음이면 우리 같이 살지 않을래? 이번엔 내가 간보지 않고 말하는 거야. 언니, 나랑 같이 살자.